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레트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공동 집필을 할때 이제 고려할 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저도 이제 1년에 이제 몇 건씩 그 스터디를 하고 난 뒤에 그거의 한 목표로 이제 책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책 쓰기만을 위한 목적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동지필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그 취업을 할때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라는 것을 이제 거대한 프로젝트를 목표로 세우고 이제 진행을 할 때도 하나 같이 이제 공동지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공동 집필을 할때 어떤 것들을 이제 좀 고려하냐면은 처음에 이제 문서 양식이 있어요. 이 문서 양식은 뭐 이제 책을 쓴다고 할 때는 이제 다른 어 그렇게 집필을 했던 어떤 경험이 있던 저자들한테 그 출판사 양식을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요. 출판사 양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여러 출판사들들한테 어 이런 책들을 쓰고 싶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출판사 쪽에서도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받으셔 가지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을 목적으로 할 때도 이제 어떤 선배들이나 그런 선배들이 어떤 프로젝트 했던 것들 혹시 좋은 양식들이 있으면은 그 양식을 미리 같이 공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제 여러 이제 파트별로 이제 나눠가지고 원고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뭐 어떤 사람은 이제 그림을 넣었을 때 양식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또 글씨 어떤 간격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본문에 이제 양쪽 정렬이나 그런 것들도 안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캡션 같은 거 넣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넣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총괄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나중에 그 보고서를 이제 다 쓰고 난 뒤에. 이거를 직접적으로 다 총괄을 해서 합해 가지고 이제 하나의 원고를 만들게 되는데 이 양식들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걸리게 되죠 또 불필요한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문서 양식을 공유를 해 가지고 진행하면 은 조금 더 빠르다는 거 예, 명시 하셨으면 좋겠고요그 다음에 이제 팀원들에게 배부된 이제 원고들이 있습니다 이게 예, 원고라고 한다면 이제 할당이죠 어떻게 보면요 내가 그 어떤 팀원들이 어떤 것들을 절 잘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어 한번 실습을 해보고 그다음에 캡션도, 그 다음에 캡션도그 캡쳐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들도 다 이렇게 연구를 해라 라고 했을 때 팀원들한테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어 부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공동 집필을 할때 이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뭐냐면 오히려 혼자 그 진행 할때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면 속도는 더안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팀원들하고 이제 뭐 이렇게 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A팀원, 그다음 B팀원 해가지고 나눴는데 중간에 이제 원고들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감 날짜가 다 되거나 아니면 이제 약속한 날짜들이 이렇게 됐는데 원고가 이제 계속 미뤄지게 되는 거죠. 한두 명이 미뤄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이제 기다리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요 했던 사람이 갑자기 말도 없이 빠져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다른 팀원들이그 정해졌던 것들에 대해서 원고를 다시 또 이제 정리를 해야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짜들이 굉장히 딜레이가 돼요 그래서 책을 쓸 때도 똑같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그딱 정확한 정확한 원칙을 딱 정해놔요 그래서 이제 뭐 한두 번 정도 빠지게 되면은 이제 뭐 한두 한번 정도는 좀 그렇고 한두 번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뭐 빠진다 이렇게 하지만은 한번은 조금 심하고 한 세네번 정도 이게 좀 딜레이 되는 것들, 날짜가, 이제 뭐, 하루 이틀 정도 딜레이 되는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다면은, 이제 정확하게 말해가지고, 이제 원고에 대해서도 이제 포기를 하고, 예, 포기를 하고 나가게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 이제 다른 팀원들도 계속 어,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진로하고 정말로 연관된 것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어, 다른 팀원들한테 영향을 주는 것들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 분들이 자신 스스로 나갈야겠죠 예, 그래서 어 그걸 명확하게 기준점을 정해놓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 만약 이게 그 딜리가 많이 될 거라고 이게 딱 느낌이 오면은 이제 조금 속도를 낼수 있었던 팀원들이 이 다른 요딜이를 계속 발생시키는 요 팀원들에 대해서 원고들을 조금 더 같이 이렇게 미리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날짜를 어 이게 더 미루지 않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한 것들 기준점. 내가 이 참여자들한테 어떤 기준점을 정하고 어떤 거는 꼭 지켜야 한다는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두신 것이 좋습니다. 어, 공동 집필을 하다 보면은 항상 요 날짜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한두 명 정도 참여 안되면 이제 같이 무너지는 현상들이 발생하죠 을 그래서 스터디를 할 때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최종 원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과물이 있는데 이 결과물들을 그냥 계속 다 붙여 넣어 가지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 제일 마지막에는 한 사람이 예, 왜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한 명이 쓴 것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한 명이 그러니까 문장들도 다 달라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그 다음에 문장들도 들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체 같은 경우도 많이 들립니다. 이게 문체하고 그냥 문장하고도 틀려요. 그래서 문체는 좀 이게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이제 문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다릅니다. 이게요. 좀 달라요. 스타일들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또 이렇게 한번 그 조합된 것을딱 보면은 어떤 사람은 뭐 앞에 굉장히 자세히 막 쓰고 어떤 그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이렇게 문체도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이상한 문체로 바뀌어 버리고 뭔가 말이 어색해지고 막 그래요. 그런 경우는 이제 한번 정리를 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원고를 맡은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문장도 그 팀원 중에서도 제일 매끄럽게 좀 쓰는 사람, 그 다음에 그런 총괄을 할수 있는 리더가 보통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집일 그 공동 집필을 할때 제일 이제 출판사 쪽에서도 많이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문장들이 이제 제대로 통할되어 냐한 사람이 정말 작성한 것처럼. 이게 공동 집필을 할 때도 보통 출판사들이 그래서 한 3명 이상 정도 되면은 <웃음> 좀 이런 것들 물어봐요. 이런 우려 사항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문체 나중에 이런 것들 좀 통일 좀 시켜주라 라는 문체 그 다음에 너무나 많으면은 이게 이제 저자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기재가 되면은 좀 꺼려하는 경우들도 있고 출판사들이요 그래서 어 항상 이것들을 잘 지켜주셔야만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취업 준비나 그런 것들 할 때에도 이것도 똑같습니다.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어, 항상 이제 회사에서도 많이 이렇게 조, 종합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다 한번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 집필을 할때 여러 가지 더 고려할 사항들도 있겠지만 은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거 정도, 세개 예, 정도 지키시면 은 여러분들이 빨리 그 다음에 그 목표를 했던 그런 책 쓰는 것들이나 아니면은 취업에 조요했던 그런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데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